만성 신장질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혈액 투석을 하였다면 사고 전후 KDOQI 지침 5단계 동일시 교통재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20나 31873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씨는 1998년경 피고와 보험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간 중 원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의 좌측면을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 3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한 원고의 만성신부전 장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등급 분류표에서의 수시관호를 받아야 할 때는 신장이식 없이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받아야 할 건강상태를 이룬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인 2015년 4월 3일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KDOQI 지침에 따르면 이미 5단계에 해당하므로 혈액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교통사고 이전인 2015년 4월 3일부터 혈액투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감정결과 혈액투석 시기가 교통사고로 최소 6개월 정도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위 감정 결과에서 앞당겨졌다고 하는 원고의 혈액투석 시기는 원고가 신장이식 없이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의 의료처치가 필요하게 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 감정 결과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 원고 만성신부전 단계는 KDOQI 지침에 의할 경우 5단계로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혈액투석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평가됩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 원고에게 폐렴이 발생한 사실은 원고에게 혈액투석이 필요한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부터 혈액투석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별첨 A 제 분류표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제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